Let's do it! 내관련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우리는 세차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 외부 세차와 내부 세차만 신경 써서 하지만 실제로 지저분한 곳은 신경 쓰지를 않고 있어 그곳이 어디냐 바로 자동차 하부지 하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또 부식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지 동티뷰 자동차 하부는 주행하다 보면 흙도 묻고 또 비라도 오면 각종 오염물도 묻고 또 겨울철엔 염화칼슘에 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오염되 그러니까 또 부식되고 해서 잔고장의 원인도 될수 있는 거지. 가로 이제 머플러 같은 곳에 구멍이 나서 교체를 하고 적지 않은 비용도 지출이 되고 그래서 하부 세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세차장이나 또 셀프로 고압세척기로 물을 싸주는데 이게 골고루 제대로 되는 건지 가늠하기도 힘들고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이윤생이좀더 확실하고 또 쉽게 하부 세차를 할수 있게 장비 하나를 만들어봤어. 바로 이건데 고압 노즐이 4개가 달려있고 양쪽에 이제 실리콘 바퀴를 내가 달았어 여기에 이제 고압 세차기 커넥터 건을 연결할 수 있게 요렇게 동티뷰! 내가 이거 만들려고 진짜 엄청 고생했다 일단 사용을 해봐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수 있으니까 따라 나와봐봐 일단 여기 커넥터에다가 세차건을 이렇게 끼우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쏴보니까 한 개의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네 개의 노즐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넓게 뿌려지고 또 물이 옆에서 뿌려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직각으로 뿌려지니까 훨씬 더 구석구석 골고루 잘 닦이게 되는 거지. 동티비오 시원하게 하부 세차 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뭐 골고루 제대로 하부 세차가 될것 같아. 내가 만들었지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. 동티비오 하부 세차는 겨울철에 좀더 이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염화칼슘이 금속 부식에 가장 침...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바닷가로 휴가를 또 피서를 다녀온 이후에는 염분이 섞인 모래가 또 물이 차체 하부에 튀어서 자동차 하부를 갖다가 부식시킬 수 있고 하니까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부 세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동티뷰 내 차는 내관련다. 수고했어 동티뷰. 한번더 짜보자.